네 여기? 저기 아빠 타있와저우주 타야 돼 아빠 온다 오프레이드와저기봐와레이드 온다 오 o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everyone! is is o i n e a s e a o t h s o r e so i o e o y o h r o so a t e o d 경우도꼭씹만먹어 <목소리도> 응. 응. 지야 눌러봐 <목소리를> <목소리도> 하나, 둘, 셋보이 <목소리도> 엄마 청있1분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, 저희 전화 하시면 바로 에오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. 에서 봉지지 크게 발견되어 있고요. 한국이 말고도 오, 좋아해요. 오, 아, 와, 요즘 뭐. 는 친구입니다. 맛있게 드는 열정이 길에 절정이 있는 친구 오, 와, 이건 사자 아니야? 이거 사자 아니야? 니리는 현재는 오, 아쉽게도 야생에서 벌써는 친구 나요 오른쪽에 보시면요, 오른쪽에 털 색깔이 좀 많이 빠진 친구 보이시죠? 그래. 저 친구가... 사자. 아, 진 o h o 안쪽에, 먼저 들어와서 제좌랑 하늘에 부르지 죄송합니다. 죄합니다 와, 너무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대박. 메리 크리스마스!